집 장난감 왔어? 이즈이 <웃음> 지요이봐 <웃음> 멀리서 왔어 지금 홍콩에서 왔어 이거. <웃음> 어. 해주세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 엄청난데? 도를 <웃음> 이렇게 음. 만 와.. 엄청 크다 진짜 아빠이 지지 는데 응. 엄마 키가 남쪽덕 나도야? 지 응. 다했다! 완성! 아! 와.. 진짜 크다 지야깎꿍 <웃음> 와.. 지금 엄청 크지 지야 게... 나도 나중에 결혼해서 딸내미 이거 찾아야지.